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똑똑한 스노리터 달팽이가 숫자를 써요 동물 친구들과 함께 숫자 쓰기를 해요 <목소리> 안녕 난 문어야. 난 달리기 선수 타조. 난 여우란다. 난 느릿느릿 달팽이. 안녕, 난 판다야. 펭팽이가 느릿느릿 숫자 6을 쓸수 있어요. 숫자 6 타조가 두리번 두리번 숫자 7을 쓸수 있어요. 와! 숫자 7이다! 숫자 7은 이렇게. 문어가 흔느적흔느적 숫자 8을 쓸수 있어요. 우와, 문어다! 이건 숫자 8이란다. 여우가 쫑긋쫑긋, 숫자 9를 쓸수 있어요. 숫자 9는 이렇게 생겼어. 판다가 아작아작, 숫자 10을 쓸수 있어요. 우와, 숫자 10이다! 숫자 뒤에 숨어서 냠냠냠냠 6, 7, 8, 9, 10 6부터 10까지 쓸수 있어요 6, 7, 8, 9, 10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달팽이가 숫자를 써요. 동물 친구들과 함께 숫자 쓰기를 해요. 안녕, 난 문어야. 난 여우란다. 난 느릿느릿 달팽이. 안녕, 난 판다야. 달팽이가 느릿느릿. 숫자 6을 쓸수 있어요. 숫자 6. 문가 두리번 두리번 숫자 7을 쓸수 있어요. 와! 숫자 7이다! 숫자 7은 이렇게. 문어가 흐느적 흐느적 숫자 8을 쓸수 있어요. 우와, 문어다! 이건 숫자 8이란다. 여우가 쫑긋쫑긋 숫자 9를 쓸수 있어요. 숫자 9는 이렇게 생겼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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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사자 달팽이가 숫자를 써요. 동물 친구들과 함께 숫자 쓰기를 해요. 안녕, 난 문어야. 난 달리기 선수 다주! 난 여우란다. 난 느릿느릿 달팽이. 안녕, 난 판다야. 달팽이가 느릿느릿. 숫자 6을 쓸수 있어요. 숫자 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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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부터 10 까지 쓸수 있어요. 6 7 8 9, 8 9